혈귀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식인 괴물의 이름입니다. 원작에서의 정식 명칭은 오니 혹은 사람을 먹는 귀신이라는 뜻의 키토쿠비 오니라고 불리는데요. 오래전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인간이 최초의 혈귀로 변모한 뒤 이후 그의 피를 받은 자들 또한 혈귀가 되어 그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늙어 죽는 일이 없으며 더욱 많은 인육을 섭취할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는 네, 참으로 치랄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활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괴력은 기본. 재생 능력을 이용 상처에 대한 회복력이 후시딘 뺨치고 무려 머리가 잘려 나가는 심각한 중상에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른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 변형술이라는 혈귀들만의 종특을 이용 자신의 몸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팔의 개수를 늘리고 분신을 만들어내는 등 그냥 피지컬만 놓고 보면 역대 최강의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혈귀술이라고 불리우는 각자만의 고유 스킬을 장착 충격과 공포의 개인기 대잔치로 보는 이들의 멘탈을 아름답게 조져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늪독개비의 경우 1인 3체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 늪으로 된이 공간을 통해 순간 이동을 할수 있으며 강력한 대포알 색실공을 사용하는 스사 마루. 화살표의 방향대로 물체의 관성을 조작할 수 있는 야하바 거대한 대저택에 살면서 몸에 붙어 있는 장구를 이용 방안의 중력을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집의 구조를 랜덤으로 뒤섞는 등 다양한 기믹을 선보였던 쿄우가이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며 인간들을 유인해 잡아먹는 거미 일가 마지막으로 이들 일가의 끝판왕이자 1 2규월의 일원이었던 루이까지 그야말로 어마투더 무시하게 다양한 혈귀들이 등장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며 난리 브루스를 오지게 땡겨주십니다 극중에서 혈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써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만약 햇빛을 정면으로 받게 되면 혈귀는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재가되어 사라집니다 다음은 귀살대가 사용하는 무기인 일륜도를 이용 혈귀들의 목을 베는 것이며 혈귀들이 싫어하는 등 꽃에서 독을 추출해 독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최초의 혈귀인 무잔의 저주로서 조금이라도 무잔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체내 세포가 폭주하여 사망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키부츠지 무잔이라는 단순히 그 이름만 꺼내도 죽음에 이를 만큼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귀멸의 칼날은 요즘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서 뛰어난 작화와 액션 연출 흥미로운 시놉시스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특히 네즈코의 귀여움은 한마디로 크리티컬 그 자체 한번 보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마성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를 사랑하는 찐팬 중한 명으로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강력 추천합니다 잡철성의 카바네리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괴물 카바네는 인간의 피를 주식으로 삼는 흡혈귀의 일종입니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불사의 존재이며 카바네에게 물린 사람은 그 역시 카바네로 돌변 폭발적인 증식력으로 전세계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는데요 카바네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시신을 뜻하는 단어이며 피냄새를 맡으면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지옥의 걸신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전신의 경동맥이 불같이 달아오르고 창백한 보랏빛 피부에 시뻘건 저간을 장착 이성이 완전히 사라진 채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름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며 근처에서 동료가 죽게 되면 미친 듯이 폭주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끈적한 동료애를 자랑하는 친구들이었죠 카바네의 약점은 심장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강철피막이 심장을 뒤덮고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뚫기가 매우 힘든데요 극중에서는 주인공 이코마가 칠라누기 즈츠 일명 관통통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하여 카바네의 심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혁신 적인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서 처맞을 카바네들이 아니었 죠 이들 중 일부는 오랜 전투를 거치면서 스스로 진화 더욱 강력 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 와자토리 일명 기술잡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카바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청난 전투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검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무라이를 시작으로 무술을 사용하는 권법가 심지어는 다른 카바네를 갑옷처럼 둘러 자신의 방패 막이로 쓰는 특이한 개체도 등장합니다 한편 특정한 조건 아래 수천마리의 카바네들이 응집하게 되면 다수의 카바네로 이루어진 융합군체 일명 검은연기라는 개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특혈청을 맞은 여성 카바네리가 검은연기의 심장이 되고 주변의 모든 카바네들을 흡수하여 몸체를 이룬다는 설정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융합군체를 일명 누에라고 일컬으며 일반적인 카바네와 마찬가지로 심장을 파괴함으로써 완전한 퇴치가 가능합니다 작중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 궁극의 존재이며 거대한 몸집을 이용 어마무시한 포포몬스를 선보여 주었었죠 잡철성의 카바네리는 동명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TV 애니메이션으로 매력적인 캐릭터와 방대한 세계관 화려한 액션 연출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TV 시리즈는 2016년 1쿨로 마무리 되었으며 2019년 극장판이 개봉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데요 다른 건 둘째치고 그냥 무메이 한명 때문에라도 꼭한 번쯤 봐야할 애니입니다 말 그대로 무메이로 시작해서 무메이로 끝나는 무메이를 위한 영화 지금까지 갑철성의 카바네리였습니다. 카바네리. 페러사이트는 기생수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입니다 밤송이 형태의 녹색 물질을 통해 지상의상류 인간의 몸에 침투하여 빠르게 뇌를 장악한 뒤 숙주의 머리를 자신과 동화시켜 중추신경을 지배 최종적으로 숙주의 몸 전체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침투 후 일정 시간 내에 뇌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동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번 동화가 완료되면 두번 다시 머리에는 기생이 불가능하다는 설정입니다 당연히 인간 외 다른 동물에도 기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숙주 선택에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찐따 취급을 받게 되죠 체내의 모든 세포가 뇌와 근육의 역할을 담당 분리된 상태에서도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으며 무정형 세포로 이루어져 어떠한 형태로든 변신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투모드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 머리 부분을 칼날 촉수로 변형시켜 다채로운 살상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질화 시에는 극강의 방어력을 선보이며 전투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신경 자체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극강의 존재였죠. 패러사이트는 인간을 먹습니다. 맨 처음 숙주의 뇌를 장악하는 순간 같은 종을 잡아먹어야 한다는 본능 이 발현 말 그대로 동족상잔을 하게 되는데요. 지능이 높은 개체의 경우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대부분은 지들맘대로 날뛰며 인간들을 도살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에 일명 분쇄살인 민치사치진이라는 끔찍한 행위의 주범이 됩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땐 머리 전체가 입으로 변형되고 세 끔찍한 모습으로 지랄참 먹방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꿈에 볼까 두려운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모습이었죠 한편 패러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통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그밖에도 특정한 개체를 제외하면 아예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학습을 통해 억지로 감정표현 비슷한 걸 흉내낼 순 있지만 한눈에 봐도 어색해서 미칠 것 같은 고급진 발령기가 펼쳐지게 되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 능력의 부재로 인해 식탐 외에는 아무 런 욕구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신체능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비운의 존재들이었죠. 1990년 이와키 히토시의 동명 만화를 바탕으로 무려 24년 만에 애니화가 이루어진 세계 걸작.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블러드시에 등장하는 이형의 존재들 정식 명칭은 후루키무노 일명 옛것이라고 불리우며 쿠툴루 신화에 등장하는 궁극의 존재인 올드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유사일에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무려 인간을 주식으로 삼는 무자비한 식인 괴물인데요 옛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신사에 전해내려오는 어신도뿐 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죠 저는 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비밀은 가슴 속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단시간에 대량의 출혈을 일으켜야만 옛것의 목숨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원작 시리즈의 익수들과 달리 옛것은 뭔가에 빙의된 상태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빙의 대상은 동물과 식물 같은 생명체는 기본이고 무려 생명이 없는 무기체에도 빙의할 수 있는데요 숙주의 종류에 따라 그 능력과 모습이 크게 달라지며 매우 당연한 얘기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개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옛것에는 어떠어떠한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지장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튜토리얼용 옛것입니다. 초반엔 그저 돌진 공격만 일삼는 단순한 모습만 보이다가 사마귀처럼 생긴 앞발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 전신이 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놀림이 매우 날렵한 친구였죠. 돌부처와 사마귀의 기괴한 조합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형적인 식인식물의 모습을 한 플랜트형 개체입니다 여러 개의 촉수를 이용해 빠른 공격을 구사하고 각 촉수마다 별개의 주둥이가 달려있는데요 꽃봉오리 안쪽에는 무수한 이빨이 달려있는 원형의 입이 존재 생각보다 상당히 징그러웠던 세상 꽃같은 새끼였죠 전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대 괴물 인간을 홀려서 차량에 탑승하도록 만든 뒤 촉수 같은 걸로 휘감아 순식간에 끔살시켜버립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자 전신이 녹아내리며 핑크핑크하게 변신 거대한 액괴 같은 모습으로 현란한 촉수 공격을 펼치는데요 뭔가 몰캉몰캉한 비주얼이 한마디로 귀염뽀짝 가능하다면 한 마리 정도는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독수리의 형상을 한 근육질의 비행괴수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투 중에도 인지를 이용해 사야의 칼을 막아내는 등 지금까지의 옛것 중에서는 지능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입에서 산성의 액체를 내뿜는 두 마리의 부하 괴물들을 데리고 있으며 절단된 동료의 팔을 개골스럽게 먹어치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하물이 지성이 높다 한들 결국 식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할 뿐이었죠. 누시가 사약에. 머리에 삿갓을 쓰고 있는 여성형 예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석장을 휘두르는 민첩성 만렙의 소유자로서 얼굴 부분에 거대한 눈알이 달려있는 정말 드럽게 소름 끼치는 여자인데요 소매 끝에서 안개를 내뿜어 시야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칼끝에 실을 매달아 움직임을 읽어내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치사하고 얍삽한 여자입니다 얼굴과 눈이 동시에 이뻤던 예것 사상 최고의 미녀 인간의 그림자에 부터 발현하는 무형의 옛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의 형태지만 공격 시에는 고체로 전환, 강력한 물리적 타격이 가능한데요. 빠른 속도로 인간을 습격, 순식간에 절명시킨 후 거대한 입을 이용해 한입만을 시전 형체가 일정하지 않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로 등장합니다. 적어도 그림자 중에서는 가장 무시무시한 친구였죠. 긴 생머리를 가열차게 휘날리는 여성형 옛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슬픈 얼굴 하지만 목 아래로는 무려 척추뼈만 달려있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인데요 잘라도 잘라도 끝없이 복구되는 굉장한 머리카락을 장차 무려 회전 공격까지 자행하는 신박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빠진 머리가 그대로 복구된다는 점은 정말 찐으로 부러웠네요 모발 모발 뭔가 토끼를 닮은 모습에 괴기스러운 옛것입니다 마치 플라나리아처럼 잘린 부위를 통해 분열 생식이 가능 개체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는데요 양산형들의 마을 습격시는 그야말로 역대급 중에 역대급 순딩순딩한 얼굴로 마을 전체를 피바다로 만드는 모습이 몹시도 충격적입니다 생김새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양산형 에반게리온을 오마주한 캐릭터이며 사실상 블러 코드 씨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인상 깊은 친구들이었죠. 지금까지 블러드씨에 등장했던 다양한 옛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망가타선 전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옛것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에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그림체는 순정만화인 주제에 온갖 고어 씬이 난무하고 애니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선사했던 초절정 19금 애니 블러드씨였습니다 다까때이기 달콤살벌한 영화야기는 이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